제주섬을 만든 설문대할망이 50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, 와우! 여기서 설문대할망은 제주도를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여신입니다. 오! 이 500명의 장군은 주로 한라산에서 사냥을 했습니다. 하루는 500장군의 맏형이 사냥을 한 마리도 못잡아 화가 나서 허공에 활시위를 당겨 분을 풀었습니다. 그런데 그 화살이 하늘을 꿰뚫고 날아가서 옥황상제의 옆구리를 건드리고 맙니다. 크게 노한 옥황상제가그 네노 홧김에 한라산 정상에 바위산을 뽑아 던져 버렸는데 뽑힌 자리에 생긴 것이 백목담이고 와우 뽑아 던진 안봉이 날아가서 떨어진 게 바로 산방산이라고 합니다 예. Yeah. quiet eyes are spinning in the dark a secret wish that none will know she keeps it locked up in her pale heart 요아